자 여러분, 자 한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자 오늘은 우리 교재 기준으로 자세 번째 강좌인 컴퓨팅 사고와 문제 해결이라는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목차입니다. 자 컴퓨터를 이용한 문제 해결이 무엇인지 그리고 컴퓨팅 사고를 조금 더 이해를 하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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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외장 하드의 저장 공간이, 4 테라바이트 짜리에요. 그런데 여기는 저장 공간이 얼마라고요? 2736 테라바이트. 엄청난 양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슈퍼 컴퓨터를 가지고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죠. 뭐, 기상청에서 뭐, 날씨를 예상한다든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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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에 대한 답을 기술하는 일체의 사고 과정을 위키디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책에서는 자 이걸로 지금 정의를 하겠다라고 나와있죠.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생각방식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리적인 사고, 창의적인 사고, 그러한 생각방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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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모어 페퍼트라고 하는, 시모 페퍼트라고 는 교수님이 1980년도에 처음으로 이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진에 소개되어 있는 진넷 윙. 이분은 2006년도에 카네기 멜론, 멜론 대학교의 컴퓨터학과 학과장으로 계십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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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 o m m u n i c a t i o n ACM, 음, 논문 학술지 이름이고요자 2006년도 마치 3월 달에 어, 게시한 논문입니다. 자 논문의 이름이 뭐예요? Computational Thinking, Computing 사고 라고 어, 제목으로 어, 논문을 발표하셨고요자 여기서 우리 중요한 거몇 가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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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1980년도에 자, 심화 페퍼트라는 교수님이 처음으로 이 용어를 썼지만 결과적으로 음, 컴퓨팅 사고는 지넷윙 박사에 의해서 대중화되고 어, 그리고 필요성에 많이 음, 노출시켜준 그런 창시자라고 볼 수도 있는 인물입니다. 자 컴퓨팅적 사고의 핵심은 프로그래밍이 아닌 개념화에 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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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의미 있는 가치를 찾아내 찾아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실행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코딩 원리라는 과목을 통해서 어떤 큰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컴퓨팅 사고가 무엇인지 이 개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논리적인 사고, 창의적인 사고를 키워 나가는 게이 과목의 목적이란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컴퓨팅적 사고의 핵심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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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가 메인 메모리에는 주격 장치에는 램과 아, 롬이 있다라고 이야기 했었고요자이 램은 또 두가지로 구분된다고 되는 했어요 D램 그리고 S램이 있다라고 했죠 기억나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주격 장치는 이 D램을 얘기합니다 자이 S램이 어디에 쓰여요? S램이 바로 자, 캐시 메모리에 사용되고 있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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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 개의 코어를 가지고 자, 병렬 처리 작업을 할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도 컴퓨팅 사고의 사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섹션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컴퓨팅 사고의 구성 요소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자, 여기서는 네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본래 2006년도 컴퓨팅 사고라는 어떤 논문을 통해서 대중화시킨 장본인 지넷 윙은 컴퓨팅 사고의 핵심 구성 요소를, 구성, 구성 요소를 총 9개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과서마다, 그리고 학자마다, 이 9가지 요소를 가지고 줄여서 단순화 시키기도 하고요. 더 세분화 시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책에서는 지금 4가지 구성 요소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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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팅 사고의 논문을 기고하면서 대중화시킨 장본인 지넷잉은 아홉 가지로 구분해서 핵심 요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성요소 아홉 가지가 어떻게 되어있어요? 첫번째 자료 수집을 해야된다. 그리고 그 자료를 분석해야 된다. 분석, 분석한 결과를 표현하고요. 그리고 문제 분해 추상화 알고리즘, 오토메이션, 시뮬레이션, 병렬화. 자, 이 아홉 가지의 구성 요소로 컴퓨팅 사고가 진행된다. 자, 이 아홉 가지가 지넷 윙이라고 하는 카네기, 카나기 멜론 대학, 지넷 윙이 발표한 내용들입니다. 학자마다, 교재마다, 이 아홉 가지를 단순화 시켜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좀더 세분화 시켜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 교재는 어떻다고요? 자, 이 아홉 가지로 설명되어 있지 않고요, 네 가지로 핵심 구성 요소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추상화, 분해, 패턴 인식, 그리고 알고리즘까지. 자, 추상화는 뭘까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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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몇 장의 타일과 몇 그램의 본드가 필요할까요 타일 한 장을 붙이기 위해서 1g의 본드가 필요하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로 3m 세로 2m 벽에 10cm의 타일을 붙이기 위해서 총몇 그램의 본드가 필요하다? 자, 3 곱하, 3m 곱하3 곱하기 2m 그것을 풀어 쓰게 되면 자, 600장의 타일이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10, 어, 10cm 타일을 붙이려고 할때몇 어, g의 본드가 필요하다? 1g의 본드가 필요하다. 그래서 600장의 어, 총600 곱하기 1g이 되겠지. 그럼 총 600g의 본드를 준비해야 되는 그래서 어떤 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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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9는 16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16은 19보다 작죠. 그래서, 어, 19보다 작은 수, 자, 이두 가지 숫자를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해서, 자, 16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 그렇게 해서 찾아가, 찾아 나가는 방법이 이진법, 이진 탐색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우리 실생활에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에요. 딱 반으로 나눠서 그 안에 있습니까? 없으면 오른쪽 걸 선택. 이반에이 오른쪽에서도 반을 또 나눠서 크냐, 작으느냐, 비교한 다음에 하나하나 찾아 나가는 방식을 우리는 이진법, 이진 탐색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다음은 패턴인식입니다. 자, 추상화 및 분해를 한후 데이터를 특징별로 나누어 유사한 문제 해결 방식이 있는지 찾아보는 과정을 패턴인식이라고 얘기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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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RGB는 빛의 패턴입니다. 레드, 그린, 블루의 약자고요. 빛의 삼원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레드, 그린, 블루. 자 모두 합쳐서 RGB라고 하는데요. RGB라고 하는데. 자 빛의 삼원색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RGB 255, 255, 255. 자 이것은 뭐냐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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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RGB의 조합이 있는데 여기는 맨 앞에는 자, 레드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는 그린 블루 자 이것을 우리가 숫자로 표현한다고 RGB 255 255 255즉자이 레드 값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자 0에서부터 255라는 숫자를 가지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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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과 34를 더하면 여기 값이 되겠죠? 값은 55가 되는 겁니다. 패턴 찾는 게 중요하다라니까요. 자, 어느 식당에 한달 방문자 수를 표시한 것입니다. 자, 이 숫자만 보면 여러분들, 아우 너무 복잡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얘를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자, 위 데이터에 요일을 집어 넣으면